아, 응. 이참 재밌는 아주 응.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네. 왜 이런 걸 하시는 겁니까? 어, 한 목적은 요즘 저희 농가분들이 자재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농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겨울 잡기 준비하시려고 다 보면은 이 냉이나 정온스트레 대해서 위험성이 많이 있는데 아. 저희 시맥 프로가 해조추출물, 유리미노사 각종 미양요소가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극복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걸 또 사실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 번씩 해보셔가지고 오히려 농사 더잘 되시라고. 아...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저희,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그 영국에서 올해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거든요. 월드 바이오 프로텍션 포럼 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영화제로 따지면 은 거의 그 베니스 영화제 그 정도로 아... 유명한 영화제네요. 네. 예, 엄청나게 큰그 시상 행사인데요. 저희 그 아쿠도가 Ah, o r the most n e t i o u s a in the world. On the 23rd of May, the World Bio Protection Awards 2022 were held at the NEC Birmingham. Um, it's great to be with you this evening. My name is Geraint Hardy and I'm delighted that we have a full house tonight for the World Bio Protection Awards at the NEC in Birmingham. What a venue! Give that a round of applause, everybody. So tonight, The winner of the Best Bias t i m u l a n t s product award is FMC. Fantastic stuff. Give them a round of applause. One more time, please.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이야, 감사합니다. 내가 도가또 그런 상을 받았다는 소식도 알려드리고 네네. 네. 네. 그래서 이 행사를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지금 시작은 됐고요. 네. 이제 9월 15일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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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한 병이나 얘나 비슷 비슷합니다 가격이 네 가격이 야이기를 네. 놓치시면 안 되겠어요 네. 그렇죠 네 어찌됐든 네. 아쿠도 루엔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요 기간 안에 네. 이걸 구매하셔가지고 음. 10%까지 더으로 음. 얻어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네 요거를 한 세트 더 구매하게 되면 저거 하나 더 주나요? 어 이거 두 세트 하시면요 두 세트 드리고요 100세트 구매하시면은 100병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웃음> <웃음> 자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네. 또 아쿠도 루엔스 심해 프를 이용해서 음. 농사 잘 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음. 저희 한국농산 t v 는 음.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재되는 음.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